리털 나이터베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리털 나이터베어 리털 내털 왜 이렇게 로딩이 느려? 뭐또 튕기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돌이 돌이 돌돌. 오이 오이. 리나맷 짱. 왜 그러냐는? 뭐냐는? 뭐냐는? 어 시작하나요? 오냐는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게임 소리 혹시 많이 큰가요? 작은가요? 발 말해주세요 누구세요? 조랭이 떡? 이 아니고 누구요 목이 참 유연하시네요 그죠? 목이 참 유연한 편인 저분 잠깐만 아 뭐야 왜이래 자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쪼꼬미 마비키라 스트레칭을 했을 뿐인데 <웃음>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어디? 어디로 가는 거지? 아, 로 가는 건가? 아닌가? 어디로 가야죠 하 아저씨 미세먼지 심하네요 여기 그니까요 아진 심하다 올라가는 곳인가? 뭔가 저 밸브를 돌려야 할 것처럼 생겼는데 그런 게 아닌 곳인가? 우는 손님이 점인가요? <웃음> 아, 라이터! 그걸 이제 알려줘, 미친놈아! 분위기 지렸다. 그죠? 어. 잠깐만. 아, 뭐야. 여기 군양이 있네. 아이씨, 잠만 오 어, 좋아요. 뭐야? 오케이. 어 좁아. <웃음> 좁다 좁아. 너마 어, 알아서 안 지라. 나리나면 옛날에 했었는데 이거 왜 기억이 안나냐 여기 하나도 완전 옛날에서 하나도 기억이 안나 근데 그게 좋은거 같죠? 와! 이거 걸어다니면 물물 물 이렇게 그거 생긴다 물띠용띠용 하는거 그죠? 어 이거 그거 아니야? 그럴 수 있지 그죠응왜 우리 고이 왜? 이리 와요 리나메 안한 뇌사신 듯 그런 듯 히히. 뭐야 이담배공초들은 근데 리나은 되게 특이한 것 같아 이게 분명히 2D인데 2D가 아닌거지 그죠응 진짜 깜찍하다 주인공이 그죠 이거 어떻게 잡더라? 그냥 이렇게 뛰면 되는 거 아니었어 여기? 아! 아왜 이제 알려주냐고! 어 휴지다! 자취생의 필수품! 누가 자살했나보네 그죠 다리가 존나 긴데요? 다리가 존나 긴어 이거 그냥 뛰어서 매달릴 수가 있나? 안되다 타살 아니야 의자 위치가 이상하다 그런가? 이 시커머 축축한 거야? 똥? 약간 변기 같은데, 똥인가? 그니까 러 손바닥 자국 찌익 나인 거면 잡혀갔나봐. 씨. 일로, 일로 지나가는 거 아니야? 여기 군형이 있는데? 아, 맞네, 맞네. 왜요? 졸라기요 여기가 아닌가 다시 나가 볼까 아닌데 여기 맞을 것 같은데 어 아닌가 뭐지 어디로 가야 되지? 백만 스물 셋 백만 스물 넷 아, 존나 힘들다. 백만 개나 하다니. 역시 나야. 핫, 핫, 핫, 핫, 핫. 어디로 가야 되지, 근데? 어, 가스통 풀어서 램프를 터뜨린다고? 그럴싸한데? 어떻 해야하지? 어, 얘는 안 움직이네? <웃음> 아 그럴싸하잖아! 어? 뭐야? 왜 어디 가야돼? 어디로 가야돼? 좀 위로 올라가는건가? 어, 여러분 잠깐만요 이게 주인공 꿈속이상 꿈에서 깬거 아니고? 저는 이거 실제로 알고 있는데? 꿈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잠깐만 여러분 나봇에 있거든요? 리틀 나이트 메어 쳐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옛날에 해봤던 옛날에 해놨던 설명이 나올 겁니다. 이게 어디야? 아 이리로 올라가야 되나 본데? 어 아닐까? 어어 아, 뭐야? 씨, 자꾸 마우스 다른데 눌러가지고 공이? 음, 으... 뭔가 벌레가 있어 뭐야 저거 거머리 아닐까? 이건 뭔지 알것 같아. 따. 아이고, 주인공 조금 해 가지고 나가 떨어지는 거 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어머리가 나를 싹감싼네어 다리에 막 저거 묻어있어 그지? 진짜 존나 시커면서 하나도 안보이네 아니고 낙사 가능할 줄 몰랐는데, 아니고 왜 여기서 시작해? 이거 반칙 아니야? 반칙 개오이 없네. 아니, 왜 여기서 시작해? 미친놈아. 아, 저, 저 벗어났는데 씨. 친구야 나도 같이 가자 아니 혼자 가나 내가 같이 가자 어? 개빠르네 근데 저거 저희 제 있잖아요 제 머리통이 저렇게 세모난네 방금 내가 여기 뛰어오면서 봤는데 내가 이렇게 돌아서면 내 그림자도 쟤랑 똑같이 생겼다? 이건 진짜 내 꿈이고, 저 쪼꼬맹이들이 이 본인 아닐까? 쪼꼬맹이들이 예의 뭐 이런저런 다른 꿈속의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근데 여기도 문 아니야? 어? 많이 어디 가는데? 지구망. 잠깐 키 좀. 바꿔. 왜 알트키가 안 먹히지? 어? 뭐지? 응? 뭐지? 알트 잘 되는데? 응 뭐지? 왜 알트키는 안 되냐? 사기꾼 새끼들 쉿쉿쉿 어? 응? 난 알트키가 편한데 쉿 말라 내가리 존나 큰.. 아 뭐야? 아씨.. 잠깐만.. 아 이거 자꾸 마우스로 옆에를 눌러가지고.. 나 연결해 놓은 거 같죠. 누가 여기서 탈출했던 거 같죠. 좋아요, 캠프바이요. 휴지 존나 많고 똥간인가 보죠? 여런못 가노. 안녕님도 냥아냥어 뒤에 있었네, 덜덜. 되는 거구나. 아, 어. 아 저로 다시 갈수 있네. 저아 다시 들어가서 다시 다시. 이번엔 존나 뛴다 진짜. 띄워, 존나 뛰어 존나 뛰어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존나 뛰어 존나 뛰어 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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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구해주려고 온 거였단 말이야 너 여기서 뭐해? 아, 저번에 왔을 땐 여기 여기 와본 적 없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어, 너 도망 안 가네? 안아준 거다 아 그냥 들은 건데? 안아줬다기보다는 그죠? 도대체 정체가 뭐야? 어, 내가 안전니가 얘도 안 는데요? 역시 이건 나구나 커버, 그치? 넌 나지, 그치? 이건 나였네. 이번에 앉아서 안 일어나네. 왠? 아니, 근데 이게 나라고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이 주인공 이름 식스거든요. 이 주인공이랑 되게 그 주인공 그림자가 얘랑 엄청 비슷해질 때가 있어요. 응. 음. 내가 생각하기에 킹리적 가심으로다가 게임적인 거시기로 봤을때 이건 얘 본인이 맞는거 같아어나 따라올거야? 올수 있어? 올려주진 못하나? 저게 못 하나 보다. 같이 못 가나 보다. 근데 네, 저 눈깔이 진짜 비효율적이다, 그죠? 응. 눈막 그려져 있고 이 까만 액체들은 도대체 뭐야? 어, 얘잘 자국 남는다, 그죠? 대체 이건 뭐임? 들고 가볼까요? 뭔가 던지는 용도로 쓸수 있지 않을까? 아닌가? 아, 존나 기노. 인형 부숴야 되나요? 근데 쟤한테 들킬 것 같아서 부수면 저도 잘 모르겠어. 쥐가 거의 뭐 사람 만한데요? 어, 추워. 어 아닌가? 아 이거 배고픈 걸 텐데? 같은데 그죠? 야 친구야 밥좀빵줄 거야 나? 고맙다. 어, 목매다는 거다. 그죠? 아워실인가 아! 아이고 아까 식구만 못봤으니까 좀 씻고 치즈지직이네 봐. 그죠? 이거 할 때마다 오른쪽 하단에 눈 모양이 뜨는 거 보니까 그치 친구들이 착해 빵도 주고 어디까지 갈수 있는 거지? 되게 날렵해요 이친구가 그죠? 이건 뭐고 이건 뭐야? 뭐야얘 <웃음> 힘으로는 까딱도 없나본데? 저거 움직여서 점프해서 가야되나? 아니 이거 위로 올라가야 하는데 자꾸 자꾸 반대 이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요? 이번엔 또 문이 또 있진 않네? 어! 갇혀있다! 야너 내가 구해준 데 싸갈게 먼저 가냐? 어? 응? 계세요 야너 여기서 뭐해? 따라오는 건가? 이러면 아, 따라오네. 결계인가? 그 <웃음> 그. 오이 오이. 오마에 날 따라오지 못하는군. 그 <웃음> 그. 이걸 떨어뜨려야 하나 본데? 그죠? 오 대박 절절. 아직 안 흥이고 나중에 저게 오면 저거랑 같이 뛰어야겠다. 그죠응 음. 그죠? 존나 강약 조절 지렸다잉 그죠? 나이스? 와 진짜 쪼만해 그죠? 너무너무 쪼금해호달달안 돼! 비겨야 이친놈아! 아씨. 아니, 저 새끼가 쉑쉑. 그냥 저쪽으로 둘러가면 안 돼? 어디있냐 근데 저기요? 나 어디있어 요아 여기있네 헐키 뭐야 이게 오, 돌이 되는거야? 뭐야 저 쪼그려 앉아있는 애가 저게 뭐 인형이 아니라 돌이야? 뭐야 존나 미친 무슨 전광석화 샘? 석화 능력, 조졌다. 어? 헉! 어? 저기 쪼그려 앉아있는 애들 다 죽은 거였어. 저거 봐, 저기, 저기, 그지? 헐, 저 자네들이 다 애들 시체가 그 돌이 돼서 깨진 건가 봐요? 와 이게 소름이긴 하다 로딩 중이네요 여러분 소리나 이런거 괜찮죠? 청량채님도 냥아냥아 존나존나 많은 계산을 뛰어야 된다 면나 진짜 뒤진다, 나는 진짜. 야너 어디가? 뭐야? 어? 별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었어? 뭐 나만 못 들어가는 거야? 센터로 가시는데 왜나못 들어가지 주장. 여기도 누군가 끌려가는 적이 그죠? 뭔가 문이 있는데 있기는? 봐 문이 있긴 있어. 그치? 둠둠둠님도 냥아냥아. 뭔가 좀 문을 여는 건가 보군. 어, 택도 없죠. <웃음> 그럼 이거를. 열쇠가 있네 여기 위엔 뭔데? 어? 이 인형 여기 또 있네? 방금 그거 시체 아니고 왠지 그냥 바지 널어놓은 것 같기는 해요. 뭐니? 처음부터 시작하네? 오? 아 여기 밀고 갈수 있는 거였어? 그팔 존나긴 그 새끼방인가? 어? 뭐야 아까 그... 뚫어뻥? 할수 있냐 여기 좋아요 어? 결계인가? 헐 대박 이렇게 할수 있네? 어? 결계인가? 그죠? 이걸로 저 버튼에다가 던지는 거거든요 그죠? 어 좋아 이 약간 리나면 알아서 던져주는 이런 게 있어서 좋아요 너도 같이 갈래? 저거 해야 돼가지고 또이거 던져야 되는구나얘이거 존나 잘 던진다 그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 거야? 배 움켜지고 걷는 거 봐. 어, 이거 생쥐 잡아 먹을 것 같은데. 캠버 파이 어한번 하고. 하니? <웃음> 같아, 그쵸? 나이스 얘들도 풀어줄 순 없나? 수비를 하기 위한 이걸로 이용하는거야? 안 통로니까 와얘 달릴 때 이거 손으로 막고 달리는거 너무 웃기죠 손으로 이거 불 꺼질까봐 불 손으로 막고 달려 디테일 죽인다 그래서 얘를 밀어가지고 저 문을 막 막는거라고 생각했는데? 잠깐만 중간쯤에다 놓고 아고아 안됐네 <웃음> 일단 저 반대쪽부터 갔다 와봅시다 그러면 아, 저거, 저기를 가야 되는 게 맞구나. 장난스 아깐 됐잖아 이걸 탁 올라가서 흔들흔들해서 저기를 떨어지는 건가? 오 그러네? 안쪽에도 붙일 수 있네. <웃음> 와 이거 단두대잖아. 대박 돌돌팔 존나 길다, 그죠? 아. <웃음> 어? 잡힐 것 같은데? 아닌가? <웃음> 저 새끼 다리는 왜 이렇게 짧음? 다리는 존나 짧은데 팔은 존나긴 해 또라인가? 저 새끼가 눈이 안 보이는 것 같아 그죠? 어? 으악! 어 잡혔다. 아 소리 존나 잘 듣네. 와얘 이름이 리틀 나이트메어라서 얘가 꿈에서 깨는 걸로 다시 살아날 때 꿈에서 깨는 걸로 나오는 게 진짜 대박이다, 그죠? 보자나 할수 있냐? 응? 이거 내 생각에 내려서 뛰어내려가지고 존나 빨리 뛰는 거지. 수가 있는 거였네 어, 흰천 위로 뛰어서 소리가 안 났나봐요, 그죠? 저장. 좋구요. 그니 그러니까 귀가 두렵게 빨리. 이 모카, 겸은 어떤 것인지, 저거 뭔거뭔물 나왔던 왔던거데은데여 저거 저거 저거 그치? 덜돌이 돌돌. <웃음> 있는데 저기로 뛰어봅시다 할수 있어! 이제 어디로 가야되지?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웃음> 아이 색고 아이 개새끼 저거 어? 오른쪽으로 가야되는거겠죠? 쥐 도시네 잡힐 것 같은데 근데 얘 무슨 가죽이 머리통에서 벗겨진 것처럼 생겼냐 그죠? 헐 친구가 도망가는 바람에 내가 도망갈 시간을 벌었어. 두근두근 소리 나는데 지금 이 쪼꼬맹이 친구 두근두근 소리거든요? 아 뭐야 결국엔 절로 올라가야 되나 보네? 와, 미친 새끼 근데 어떻게 이런 조그만한 인간이 갈만한 약간 그런 그런 공간이 계속 있는 거지? 그지 그게 더 신기한데? сделали э 피아노가 왜 공중에 있냐고? 그니까 내마리둘 네 데가 존나 없었나 봐요. 그죠? 어, 왜 여기 와 있어? 얘, 뭐, 이집 무슨 원숭이야? 저건 어디에 있어? 하는 스타일인가 봐요. 그죠? <웃음> 아, 채피터링. <차> <웃음> 아니, 근데 눈깔도 없으면서 어떻게 책을 읽어? 그죠? 눈깔 보는 주제에 이깼 다고 쥐가 뭔데？그죠？혹시？여 기도 올라갈 수있 나？아, 그러네. 점자. 아, 그치만 저 새끼는 점자를 읽을것 같지 않은데? 왜냐면 대머리기 때문이지. 야 절로 가라고. 힘줄았나 응. 그 아니 대장 말다 해이 이러 아 뭐야 아 씨발 아 조금 더 기다렸다 가야되나? 조금 더 기다렸다 가자 응. 얘가 그 TV로 갈 때까지 좀 기다렸다 갑시다 응. 그죠? 야! 이거 에버 아니냐? 그래도 이제 하는 방법 뭔지 알았으니까 그죠? 개 어이없네. 아 중간에 저기 촛불을 켤까말까 고민했는데 잠깐만 화장실로 갔다올게 우리 고양이 너무 귀엽다. <웃음> 골고랭이에비요 지금 자, 다시 갑니다. 쉬익 어 뭐야? 와, 와, 그 와, 티야 뭐야 <목소리> <목소리> 이저 밑에도 공간이 있는 거예요. 뭔가 그걸 모르겠네. 병신이 저 TV를 못꺼 가지고 저 TV 소리가 계속 나는 동안은 좀 안전한 것 같거든요. 그죠? 나 이거 왜 이렇게 조그만 애들이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알겠어 왠지 아세요 여러분? 이 조그만 애들을 노예로 썼던거지 노예 겸 식사로 썼던거같아 내 생각에 어? 어? 어? 어? 야 어? <웃음> 어? 어? 어? 어? 야야야 이건 좀 아니지 야 이건 좀 아니지, <웃음> 야, 이건 좀 아니지. 어? 어? 멋있게 갈라 그랬는데요? 참 아나 참나원거참참 참 어? 참나 어이겁네 진짜 개어 우리 오네 진짜 그치 애들 노동력을 썼다거나 그런 것들이생각을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애들이 왔다갔다 할만한 공간이 있는 것 같아요 야, 너무 확 나버렸는데, 어. <웃음> 아, 진짜 너무하는거 아니냐고. 무슨 다이빙 선수냐고. 어? 참나만. 여기도 또 따라올 것 같은 느낌인데. 그죠? 잠깐만, 이거. 知道了 잖아. 헐키야 잠깐만. 아. 아아. 아. 너무 가운데로만 달리다가 잡표다리 그때는 오른쪽으로 가겠다. 개새끼, 새끼, <목소리도> 새끼.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니고.. <웃음> 어.. 아니고.. <웃음> 어, 에이.. <웃음> 컨트롤 너무 어려워.. 아.. 아니 이게 되게 좌우가 이상해.. 이 게임은..! 아우가 정말 이상해서 그래서 컨트롤이 되게 어려워요 아씨 저거 먼저 하려고 랬는데 저쪽 먼저 부터 아씨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데 다른 부분은 진짜 하나도 안 어려운데 하고, 이제 손이 넓어질 때쯤에 내려가서 나이스 나이스 팔 잘림 개 나이스. 나이스 정이 구현했고요. 정의구현? 그러니까 그러게 왜 쫓아왔어? 누가 쫓아오래? 미친놈? 그러니까 왜 쫓아오고 지랄? 정의구현 다 정의구현 어?